네, 저는 네, 관련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촬영 당일인 오늘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 때문에 며칠 전부터 이삿짐을 싸고 이사할 곳에 이것저것 공사를 하는 중이라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행색이 좀 그런데요 그래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소모품 중에 가장 빠른 교환 주기의 소모성 부품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엔진오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정비업체에 맡기면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바쁜 하루를 보내 분들의 경우 정비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차를 맡겨야 하는 시간적 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소모성 부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내 차에 잘 맞는 것인지 어떤 건지도 모른 채 정비업체에서 권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혹시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또내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이용 방법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마침 제 차도 엔진오일의 교환 주기가 조금 지났는데요. 이사 때문에 정비업체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바쁘기도 해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비 오늘 이용하려고 하는 서비스는 평일에 정비업체를 찾아가기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 이용하면 편리한 비대면 정비 서비스로 엔진오일, 배터리 교환 등을 출장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카수리라는 앱이야 이제는 이용자가 꽤 많아져서인지 가끔 정비 차량이 보이더라고 나도 오늘 서비스를 받아보려고 미리 출장 예약을 했는데 이용 방법도 간단하더라고 먼저 카수리 앱을 다운로드하고 출장 정비 예약하기를 선택하면 차량을 등록하게 되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차종이 표시가 되고 또 연식을 입력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가 되고 바로 ...로 출장 정비 예약하기가 가능해지고 서비스를 받을 주소와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하루 전에 담당하는 매니저의 이름, 전화번호, 예약 시간을 확인해주는 카톡이 오고 예약 당일 담당 매니저로부터 미리 전화 연락이 오더라고 예약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은 내 차에 맞는 배터리, 또 엔진 오일의 종류가 표준형부터 고급형까지 나열이 돼 있고 각각의 제품마다 가격과 특성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특히 초보 운전자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맞춤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거야 이외에도 에어컨 필터, 와이퍼, 워시액 등 교체를 원하는 소모품이 있을 때는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 필요로 하는 점검 교체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요청사항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법인회사 같은 곳에 차량이 여러 대일 때법인에서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들의 편의에도 무척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 동티뷰, 차가 저기 오는 것 같은데? 가끔 봤던 그 차가 맞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할 차량이 2 차인데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다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우, 다른 점공까지다 해주셨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현재 카수리 서비스 이용건수는 30만 건이 넘었으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만족도 또한 4.9점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입증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정비 모습을 볼수 없어도 매니저분들이 중요한 정비 작업에 전후의 과정을 사진이 포함된 점검 리포트로 만들어 앱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주기 때문에 작업 내용을 옆에서 본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만족스러웠는데요. 평일에 시간 내기가 불편하신 직장인 분들이나 여러 대의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 회사 등에 꼭권한 하고 싶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려낸다. 수고했어, 동치유.